아 어, 다시 그 수많은 계단을 지나쳐서 녹화 시작했던 부분으로 다시 왔군요 자 여기를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기다렸는데 뭐가 나올까요? 여기도 뭔가 내려가는 건 똑같아요? 어... 딱 내려가는 길이라고 써있네요 계단 별로 들어가라고? 띠용? 4층? 근데 여기 추워보이는데? 아니 그리고 이거 가시가 아! 어 이거 불 붙이니까 여기 괜찮아지는구나 아 이거 옥새 부를 수 있네 이렇게 뭔가 어, 그리고 얼음같이 생겨서 좀 쫄았는데 없네요. 미끄러지는 게 없어요. 여긴 또 얘네가 있어가지고 좀 반갑네. 어, 뭔가 버섯 같은 게 있네요. 그리고 어, 이 자식아, 버섯 모임 블루머쉬룸? 무슨 효과인지 아무도 모르죠. 며느리도 모르고. 나의 영향이 되렴. 나의 영향이 되렴. 피와 땀이 되자. <웃음> 어? 몸으로 부딪혀서 상관이 없잖아. 일단 좌측과 우측으로 길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얘네들을 다 잡고 가야겠습니다. 저는 안 돼, 못 먹었어. 아이, 너네 어디 가냐고? 아까 거기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어이, 막는다고 어이 어이 아, 무빙만 질이지 별거다니 녀석이 아! 아이 꼭불 피우고 있을 때 이거 없네 여기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재빨리 움직여야겠는데. 아다 떨어지고 난리났다. 아어나 죽어. 어! 후퇴다! 그 고기 하나 먹고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왜 나타났어? 따라온 거야, 설마? 여기서 잡아야겠군 어. 아니 이게 바로 방어가 안되는데? 어이 식이 드디어 어떻게 어이거 <웃음> 예산일이 아닌데? 밴지지가 피 채우는 용도가 아니고 만져고. 아, 아 이거. 아, 아. 고기 하나 더 먹고 활로 공격을 해야겠어. 못 떨어진 거냐? 아제 피 없어 가지고 난리 났네. 이 째깐이들은 칼로 잡고요. 아, 아. 아 어떻게 이거 <웃음> 죽으면 안 되는데? 오오오오 오! 오! 오! 미친 놈들아 버섯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어보죠 음식도 하나 먹어 피를 채워줄 수 있으니까. 잘 안보이네요 여기도 오, 아래쪽밖에 길이 없네요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오한대 맞으면 뒤지는데 이거 조심해 아 어, 좋지 않아요 이제 화를 쏠 때가 온 것이지. <목소리> 말이또 있고. 어쩌죠, 어쩌죠 어쩌죠. 어쩌죠. 저 어그로가 풀려야 되는데. 이쪽이 있다. 아. 어왜안 맞지? 어? 이면 죽어 폭발.. 폭발한거 한번 써볼까? 와우 어어! 잠깐만! 어나 죽어요? 이거? 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 뭐늑 대도 있 어？늑 대인가？아무튼 개가 있 어요？개？아, 저다떨어 지고 난리 났 네？성공 <웃음> 어, 하 지는 않 겠지. 덤벼 공격하러 할때 때리자 오 굉장히 위험한 짓이었어 지금 피가 없잖아 저 짓을 하면 안돼 내려가는 곳이 있네요 아, 이게 또 무슨. 거기는 물만 없었지 여기는 뭐. 추위도 있고, 이거. 물도 없고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더 어려운데, 이거? 뭐 여기? 여기 어디야? 일단 내려가보자. 올라가는데도 있긴 한데? 아니, 이게 내려가는데도 이렇게 길고 올라가는데도 저렇게 길면은 안 되겠다 오늘 이거 플레이를 해보고 위키 같은데 가가지고 아이템 조합법 같은 거라도 이제 찾아봐야겠네 이거. 네? 아니 여기는 아까 거기랑 이어져 있다고? 아나 미치겠네, 이거. 그래, 온 김에 가자 어? 엠버끼리 합치면은 포셔? 포셔? 포셔? 뭐라고 읽어야 되죠? 아 이게 결국 이어지네요 이게.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면은 뭔가 아이템 같은 게 있었을 거야. 아, 다시 돌아가자 여기 어차피 물 수급 받으러 왔다 생각하고. 결국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려면 이 쪽으로 가는건 맞긴 한데 어... 어차피 새로운 데를 가는 것보다는 지금 아이템을 어디선가 이제 파밍을 못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 가는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파밍을 먼저 다 해야되는게 맞는 것 같아요 크지간데 이거 결국엔 새길로 와버린거야 그러니까 새 지역을 통 약간 뭐랄까 어, 다음 지하로 내려가기 위해 갈수 있는 길이 두가지 로 되어있다기보다는 또다른 새끼리 있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늑하. <웃음> 오지 마, 왜 이래! <웃음> 여기서 왼쪽. 어이, 쫓아왔어, 저. 쫓아와! 그리고! 맵을 넘어와! 적들이! 들기 가! 벌써 50개 먹었네? 이거 다시 가져가서 위로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로 공격해야겠죠? 살도, 안 부러지면은 왜안 맞는 거임. 그만 추워, 저 추워요, 힘들어. 어 잠깐만 이거 들어가야 될것 같아 잠깐만 오로 뒤지게 세고 오로 뒤지게 세고풀어지서불불불불 불력 있니 어 이거 부러졌잖아 이거 아니야 어디 어! 아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거. 이거 거짓말이야! <웃음> 그럴 리가 없어. <웃음>